그래서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건요거예요 밝기.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섀도우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해보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후반 작업에서도 얼마든지 조정이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오리지널 소스를 만들어 놓을 때 이런 걸 너무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필요 없는 곳에서 쓸 때는 불편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샤픈. 샤픈이라는 거 알죠? 원샷 마스크, 샤픈. 샤픈을 과도하게 집어넣으면 핸드폰에서 보면 보기 좋아요. 작은 화면에서 보면 정말로 쨍쨍하고 아주 보기 좋아. 그런데 그걸 뽑는 그 순간 경계선에 하얀색 선과 검은색 선이 생겨요. 이질적으로 분리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수 있으면 샤픈은 마지막까지 넣지 않아요. 최종 결과물이 뭔지가 결정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다가 보낼 거다. 소셜네트워크에 공개할 거다. 샤픈이 빨리 넣어가지고 공개해도 돼요. 그래도 봐줄만 해. 왜? 빛으로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빛은 번지거든요. 그래서 경계 부분이 넘어서서 부드럽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잉크로 재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잉크는 철저하게 색깔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해야 돼요. 세츄레이션, 뭐 컨트라스트 이런 건 저보다 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주의할 거는 그나마 로우 파일에서는 조정하셔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우 파일의 정보는 이만큼 이에요 그런데 얘를 jpg 나 t i 팁으로 전환하면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이걸 샘플링 과정 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색조정을 더 한다 그리고 프린팅을 한다 그럼 재현할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면 이만한 데이터를 잘 구겨넣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 줘야만 결과물이 처음 본 거랑 비슷하게 보여요. 같을 순 없지만.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계단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라데이션 중간이 깨지는 포스터리제이션이라고그러거든요 톤이 갑자기 톤 점프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칼라는 로우 파일 컴포팅에서 잡아놓거나 촬영할 때 좋은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그 다음에 뭐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예를 한번 오픈해 보자 포토샵에서 포토샵에서 열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아까 어 간단히 편집해서 나온 데이터가 요거 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우 파일 데이터를 연거는 요거에요 물론 다른 파일인가요 같은 번호를 넣나 제가 같은 번호네요 뭐 트리밍도 바뀌었고 밝기도 바뀌고 조금씩 바뀌었어요 모니터로 보는 거랑 프린트로 보는 거랑 다르다 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출력할지는 또 다른 문제긴 하는데 일단 그거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요 요거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요 데이터를 그냥 지금 로우 파일을 불러다가 거의 손안 댔어요 밝기도 그대로 놓고 촬영한 그대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한번 밝게 혹은 이미지를 한번 정리해 보죠 뭐 트리밍 뭐 필요에 따라서 이미지에 따라서 잡아 주면 되죠 이런 툴은 뭐 쓰는거 어렵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건 뭐냐면 아까 로우 파일을 우린 거쳤지만 안 거쳤다는 전제하에서 보자고요 자 이제 출력을 해야 돼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 아까 얘기가 나왔어요 뭐죠 흰색 검정색 흰색은 어디고 검정색은 어딘지 그걸 어떻게 본다 레벨로 봐요 레벨은 포토샵을 대부분 쓰실 줄아 아실 테니까 요 밑에 있는 어드 저스트 레이어에서 레벨 이라는 걸 한번 켜 볼게요 이 어드저스트 레이어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쓰는데요. 자. 레벨이란 툴을 썼어요. 그래서 저 이미지에 레벨을 얹어 준다고 내렸어요. 그다음에 요 레벨 툴을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쪽 끝을 이동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삼각형을 이동하면 이 삼각형 이후에 있는 것을 255로 바꿔 주고 이 삼각형 이전에 있는 것을 0 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 버리면 콘트라스트가 확 증가 했죠 왜 이쪽에 해당하는 농도값이 일쪽으로 넘어가요 0이 되는 거야 0 보다 낮은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쪽으로 다 쓰는 거예요 255가 되는 거예요 <웃음> 근데 이렇게 조정한 이미 제대로 촬영된 이미지는 이걸 거의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뭘벌려고 이걸 했냐면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 알트키죠 윈도우에서 는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움직이면 색깔이 좀 다르게 바뀌죠 여기서 지금 흰색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만 지금 화이트가 되는 거예요 255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상태로 요 상태면 흰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까맣죠 그럼 이 사진에선 100% 흰색은 없어요 그래서 레벨에서 뭘 해주냐면 100% 흰색이 나올 만한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요만큼을 만들어 줘요 왜 흰색이 없는 사진은 뭐라 하죠 명료해 지지가 않나 좀 뿌연 안개 낀 것처럼 돼요 흰색이 있어야만 톤이 훨씬 더 풍부해요 디지털은 블랙부터 흰색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만 쓰면 톤이 적은 거예요 좋은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콘이 넓은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흰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옷의 흰색 라인이 하얗게 아까 보였었죠 옵션 키로 놓고 기억나세요? 자 여기 흰색 요 리본하고 이쪽에 흰색이 스파클링처럼 조금 생기도록 잡아 준 거예요 그러면 레벨값이 248이에요 그러니까 6개 여섯 개 맞나요 다섯 일곱 개 일곱 개 정도 픽셀을 날린 거예요 그럼 블랙을 볼까요 옵션 키를 역시나 누르고 이 상태로 하면 얘는 블랙이 없는 거예요 블랙이 아예 없는 이미지인 거예요 여기서 움직이면 어저 부분에 블랙이 생겼네 그죠 요 머리 안쪽 그림자 지는데 여기가 블랙 이 생긴 거죠 요렇게 만들어 주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 톤 압축 이라고 불러요 이게 디지털 프린팅의 첫 번째 단계예요. 모든 이미지를 불러왔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다? 톤 압축, 블랙과 화이트를 만든다. 됐어요. 그럼 다예요. 이게 레벨은 끝이에요. 더 이상 레벨 툴을 쓸 일이 없어요. 다음에 뭘쓸 거냐? 커브를 쓸 거예요. 커브라는 툴. 왜? 우리 지금 뭘 했어요? 흰색을 했죠? 그 다음에 블랙을 했어요. 제일 밝은 곳과 제일 어두운 것을 정리해줬어요. 그 다음은 뭘 정리해야 돼? 중간톤, 미들톤을 정리해줘야 돼요. 미들톤을 정리하는데 제일 좋은 툴은 커브 툴이에요. 왜? 커브 툴의 특징은 뭐냐면 양쪽 끝단이 잡혀 있고요. 가운데를 움직이면 옆에 있는 애들이 연동해서 같이 움직여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진은 연속 계조를 갖는, 그라데이션을 갖는 이미지인데 한 놈을 끌어올리면 옆에 톤에 대한 것도 같이 따라 올라와야만 연속적인 그래프가 그려지지. 픽셀 하나 예를 들면 뭐257 하나만 딱 빼가지고 257은 없잖아요. 그죠? 157. 157을 빼서 확 끌어올리면 개만 올라가면 이상한 점들이 튀어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진 않고요. 제일 좋은 건요 툴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밝게, 어둡게.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가운데서 움직였죠? 블랙이 바뀌었어요? 흰색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아까 조정했기 때문에 근대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밝은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밝기만 조정해 주면 톤 조정이 끝나요. 이게 톤 조정이에요. 톤 압축을 하고 톤을 조정해 주는 거. 그래서 밝기에 대한 문제는 이두 개의 툴로 끝나요. 간단하죠? 커브 툴은 여러 가지로 써보세요. 재밌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밝은 건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콘트라스트가 증가하죠. 콘트라스트 툴을 쓰는 거는 리니어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연속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커브 툴을 가지고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어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포토샵에서 친절하게 손가락 툴을 제공해요. 이거 써보셨어요? 손가락? 그 다음에 가서 아, 이쪽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를 잡아 끌어 올리면 돼요. 크게 다 해요. 그러면 끝났어요. 중간 톤 블랙 나왔죠? 흰점 나왔죠? 중간 톤 나왔어요. 그럼 완벽한 연속해조의 사진이 나온 거예요. 리턴칭 작업은 여기서 멈춰도 돼요. 여기서 추가할 건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톤 정리했어요. 밝기를 정리했어. 그럼 사진을 이루는 또 다른 요소, 뭐예요? 칼라힘들어요 쉴까요? 저희 진 대표님이 쉬어야 된대. 진 대표님이 졸고 계셨거든. <웃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하실분 하시고 쉬실 분 쉬세요.